내가 이 방송에서 앞뒤 상다 잘라놓고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는나 혼자서 잘못했지? 나 댓글 달았다가 2시간 뒤에 지운 거 알아? 왜? 뭐 달았어요, 니 왜? 뭐랬는데? 내거 하이라이트가 떴더라고 어. 근데 내가 이 댓글을 달았다가 다시 지웠지 아두 2시간 아 진짜 이거 달렸었구나? 아니 내가 댓글을 친절하게 끌고 준 거야 어. 무슨 댓글인데 저래 처음에 달았다가 어? 참아야 돼 그냥 오늘 이 싸우고 내한번싸보자 댓글에 댓글까지 달아줬다니 야가 찍었어요? 2시간 뒤에 아 괜히 내가 관심 좋아서 뭐하겠네 싶어가지고 어떤 건데? 요, 요, 요가 이거예요? 아니야? 이거야? 어. <웃음> 내가 이 말에 그거 해준 거야 저 SY 저 사람 어. 저 말에서 꼭지가 돈 거야 업장마다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 가게는 지켜달라고 하시면 왜 남들 입장에서는 이런 해방룰 그래가지고 댓글을 달았는데 2시간 뒤에 뭔가 내 자신 너무 한심스러운 거야 <웃음> <웃음> 내가 저걸 왜 상대하고 해주고 있는 싶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저 미용실 자체가 원래 예약이 안 되는 미용실이에요 근데 갔는데 예약했다고 하니까 기분 안맞던 거죠 맞아요 어, 어. 딱한 마디만 하고 싶거나 거기 들어가 있어. 영상에 보시면요 <웃음> 제가 항상 이곳이 반을 감면 뒤로 미뤄진다고 했잖아요 그걸 제가 양보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양보하다고 생식을 내야지 알아들이시는 건 아니죠? 근데 또 드라나는 또똥차게잘해 근데 약이 왜 없는 거야 동네 미용실인가? 아 그게 여기 해운대는 그 3시 이후부터는 드라이 탐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에는 염색도, 콘트도 아무것도 안 돼요. 그냥 언니 드라이랑 메이크업만 돼요. 일반 미용실이 아니라 빠순이 빠수니... 전용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미안해요. 저 고급스러운 말을 좀 생각할게요. 그냥 메이크업. 아그 빠순이 전용 클럽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요즘 드라이 1회 얼마냐고요? 아, ,000원, ,000원. 머리 어. 2만 0천원 머리까지 까면 3만 5천원 구치머리는 2만 0천원 3만원 머리 까면 4만원 나는 2만원인데? 비싸더라? 구치머리했수있도지 2만 0천원받던데 야! 나는 진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진짜 그런 식으로 하는거 ㅂ 진짜 ㅈ대 너 진짜 말씀들끼리 <웃음> 진짜 상고상주로 해야 될거 아니니? 가격 <웃음> 몰랐어